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3회 복귀 방송입니다. 1003회 일주일 동안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날 대분류 특이 패턴 월요일 날 로또 용지 분석 화요일 날 관심그룹 1, 수요일 날 관심그룹 2, 목요일 날 필출삼수, 금요일 날 2월수와 보너스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죠.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1,003회 대분류 붓기입니다. 어, 2월 수에서는 45가 나왔고요. 2월 어, 수에서는 1번하고 39번이 나왔습니다. 2월 어, 수가 1,002회 전멸을 했기 때문에 1,003회에는 어, 무조건 필출이라고 말씀드렸죠. 투수가 나왔네요. 2그룹에서는 음, 어, 3중복에서 29가 나왔고요 어, 기타에서 4번 어, 또 그리고 3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31번 또 실당번 4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은 어, 필터 범위를 다 만족을 시켰죠 어, 여기 2그룹에서 2중복과3중복 어, 여기가 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도 말씀드렸었죠. 어, 여기 3중복 먼저 찾아보시고 2중복 이렇게 찾아보시라는데, 어, 29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여기는 퐁당퐁당 7연속을 퐁당 왔죠. 그래서 출연속으로 와서, 어, 여기, 어, 14, 29, 31이 대상수였는데요. 어,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세수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여기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무조건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4, 29, 31을 찾아보셔서 없으면 여기 나머지 수에서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여기 14, 29, 31 이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9가 나왔고요. 보너스 볼로 31이 나왔죠.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29 나오고 보너스 불 30이 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이건 이제 천사 회도 에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흐름을 이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7연속이기 때문에 네숫자리들이 보통 13연속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3숫자 그래서 불안해서 이것도 올려드렸는데 이게 잘 이어갔습니다. 어, 특이 패턴또 하나죠. 이건 11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풍당풍당 11연속 와서 상당히 이제 길게 왔죠. 그리고 이거는 4수짜리가 보통 13연속인데 여기는 어, 대상수가 6수나 돼서 어, 이 출을 해서 흐름, 흐름이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건 어,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 대상수가 여섯수라서 나올 수, 나올 수 있는 수가 있는지, 어,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어, 예측대로 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황이 종료됐어요. 대상수가 여섯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11연속, 여섯수가 11연속 온건 상당히 많이 온 거죠. 다음은, 어, 월요일 날 올려드린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어, 여기 이 세로 라인이었는데요. 이게 출루할 수 있는 근거는 어, 여기 23, 30, 37, 12 연속, 12 연멸.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11 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어, 12 연멸 어, 여기는 이제 신기록 중이라서 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로 라인을 출루 봤는데요. 어, 여기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 어, 사회에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겁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29, 30, 31, 36, 37, 43. 이게 7연멸 중이라 신기록 중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29, 또 보너스 볼 31. 또 43, 이렇게 3개, 2.5개가 나왔네요. 두 번째는 요게 아, 11연멸 중인데 6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이건 11연멸이니까 신기록에 신기록 아주 긴게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추락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보너스볼 31, 또43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여기 세 번째 그룹에서는 29, 30, 36, 37, 43, 44, 아 여기도 현재 신기록 중이죠. 사연멸이 6번 있었는데, 5연멸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29하고, 어 43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이제 집계를 놓은 게, 어 집계를 놨죠. 빈도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어 3의, 빈도 3, 3의 3 3중복이죠. 3중복에서 43이 나왔고요. 아, 이중복에서 29하고 보너스 볼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자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 여기는 5구 주변수인데요. 어, 현재 2연멸 중이라서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에 어, 31번이 보너스 볼로 나왔고요. 39번 또 45번, 이렇 해서 2.5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여섯 번째 불주변수입니다. 이건 출연비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1번하고 4번하고 또 29번하고 43번, 또 4개가 나왔네요. 연속해서 풀추변수에서 니수가 나오고 있죠. 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특이 패턴 참고하라고 이거 하나 더 올린 거죠. 이것도 월요일에 올려드렸네요. 어, 여기서는 어,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 어, 지금 이제 한참 자라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올려드렸죠. 5연속 중이었습니다. 보통 어, 유튜브에 제가 이 특이 패턴 올리는 거는 7연속 이상에서 올려드리는데 상황을 4연속, 3연속, 3연속, 4연속, 5연속은 제가 지켜보다가 이제 7연속 될 때, 7연속 이상일 때 이제 주로 올려드리는데 이건 미에 올려진다고 그면서 말씀드리면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도 흐름을 이어가서 이번 주에도 또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화요일 날 올려드린 관심 그룹입니다. 세 그룹을 올려드렸죠. 어, 했는데 여기는 어, 43번 첫 번째 그룹에서 43번 나왔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4번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어 저는 이제 그 목요일 날그 필출 삼수를 뽑을 때또 요구를 하필문이가 안 나오는. 아, 전멸한 이 그룹을 가져갔습니다. 아, 이두 그룹이 툴을 했죠. 자, 다음은 수요일 날 올려드린 관심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아, 첫 번째 그룹이 전멸을 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43또 여기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자, 다음은,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필출 삼수입니다. 여기서는 23, 아, 43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원본은 화요일날 올려드렸던 관심그룹에서 뽑았는데요. 아, 10, 23, 26, 40, 43, 여기서 아, 이거, 이거 뽑은 겁니다. 여기 43이 나왔죠. 자, 다음은, 어, 금요일 날 올려드린 2월수가 있다면 했는데 어, 하필이면 어, 원본을 화요일 날 올려드린 여기 어, 전멸 그룹에서 뽑는 바람에 전멸 그룹에 또 여기 2월 대상수가 여기 또세 개씩이나 들어 있어서 어, 이 중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멸을 했어요. 그다음에 보너스 볼도 그 제자리상으로는 30번, 30, 32, 40이 이렇게 보였는데. 아, 보너스볼이 31이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에 올려드린 어, 2월 수자리는 어,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을래서요1 0 0에도약 80% 이상은 적중을 한것 같죠. 어, 여하튼 어, 아주 이 필출삼수 뽑을 때는 신경을 엄청 씁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그 감사하는 뜻에서 이 감사하는 뜻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 어, 또 제가 잘못해서 어, 피해를 드릴 수 드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피줄 어, 삼수 분은 특히나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어, 혹시 그 실패를 하더라도 어, 제가 어,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출삼수 크롭 로또 헌터 복기입니다. 어, 라이님 자료 복기하겠습니다. 음, 라이님께서는 지난주에 그네 수를 올려주셨어요. 이한 수를 더 압축을 하기가 어려 어려우셔. 그럴 때가 있죠. 뭐냐면 저도 저 지난주 처음 처음 이해 그랬었죠. 도저히 압축할 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다 좋아 보여서. 어, 어느 하나를 빼기가 아주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뺀게 나오면 또 역시, 어, 이걸 자료를 보신 분들한테 피해를 드는 거라 그럴 때는 이렇게 또뭐 어쩔 수 없죠. 삼수클럽이라 해도. 어, 라이님께서 이 네수를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두수나 나왔습니다. 아, 라이님께서 어, 압축을 못 하신 이유가 있네요. 네수에서 투수가 출했으니까요. 어, 라인인 자료가 상당히 좋아요.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자, 다음은 어 제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어 제가 일반 분석실하고 어그 연구실하고 두운데 어,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어, 그런데 일반 분석실에서는 어, 76, 1 44로 올려드리면서 원본은 오낙수인 4, 7, 16, 24, 44. 어, 이거가 이번 주 필출할 거라 보고 있어요라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 제가 뽑은 세수에서 안 나오고 이 나머지 에, 두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4 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세수 뽑는 데는 실패를 했고 원본은 4 번이 나왔습니다. 어, 또 여기 필출 삼수, 어, 저 뭐냐면 어, 헌터 연구실에 올린 자는 원본을 그, 어, 그 유튜브 에 올려드린 어, 자리에서 가져왔는데 어, 하필은 이 뭐냐면, 어, 전멸인 자료에서 가져왔죠 이거 유튜브에도 여기서 어, 2월수, 2월수를 여기서 뽑았었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뽑은 자료인데 여기서 이 뽑은 게 실패를 했습니다. 2월수를 15, 17, 38을 뽑았었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17, 28, 38. 어, 8글수가 필출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 실패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1003회 어, 복귀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